자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방금 버기억이님의 반반의 유치원 챕터3 게임플레이 영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렛츠 끼리. 자 벽화를 보면서 영상을 시작합니다 자 어디론가 함께 향하는 주인공 자, 새로운 방인 거 같죠? 과연아 여기는 저번에 봤던 기차역이네 자 여기서 오! 저게 침묵의 스티브 같은데? 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어, 다시 사라진 스티브 자 일곱 개의 코인을 찾아라 라고 써있네요 자 첫번째 코인 획득 자 빨리 찾아야 합니다 두번째 획득 자 빨리 가자 세번째 획득 오,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 자어 저기 네번째 있다 빠르게 죽고 아, 빨리 가야 됩니다 다섯번째 자 이제 별로 안남았어 두개 남았어 자 이제 마지막 코인 어? 쪽지가 있네요 스티브를 믿지마 그는 당신의 친구가 아니야 라고 적혀있네 적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획득 쓰러진 반발리나 관통당해 죽었죠 오, 누가 죽였을까 자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뒤를 쳐다보지 마. 이상한 소리가 들릴때 라고 써있네요 자 긴박합니다 빨리 가야돼 자 기차로 향하는 주인공 자 빨리 돼아 여기 동전을 넣는 것 같죠 오케이 빨리 넣자 어, 차. 자 문이 열렸습니다 자 기차에 타는 주인공 과연 카드키가 있죠 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안에 인형들이 있는 것 같아 자 앞으로 뒤로 가는 주인공 뭐지 왜 뒤로 가는 거지 오 카드키가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어? 어? 뭐야 스티브다 조용히 빨리 빨리 가오 기차역을 다시쓸고 다닙니다 도망가야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꽂아 오케이 꽂았어 오오오 내려가야돼 어떡해 오 뭐야 도망간 토드스터 아 도와주러 온거같습니다 타고 도망가면돼 우와 뭐야 <웃음> 기차기에 맞는 스티브 이러면서 영상의 끝이 납니다 자 두번째 영상은 셀플레이타임님의 영상입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렛츠기릿 자 어디론가 쫓기고 있는 주인공 아 반발리나한테 쫓기고 있는 영상인것 같죠 마지막 부분 자 어디론가 향합니다 오뭐 여기까지는 뭐 반반의 투 영상이랑 똑같죠 아직까지 뭐 다른게 없습니다 오 반발리나 계속 쫓아오고 있어 자여기까지뭐 달라진게 없어 자 카드키를 꼽는 주인공 자 여기까지는 뭐 엔딩이랑 똑같죠 자 여기서 나오는 전보조씨 오케이 자 끌려갑니다 반발리나 자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공 그치 여기로 못가지 어 뭐야 어 뭐야 어떻게 갈수 있는거지 남나비 쳐다보고 있는데 어, 이 뒤로 갑니다 주인공이 허, 우와 이갈수 있는거 맞아 아 어떤 모드를 쓴건가 신기하다 어, 계속해서 가는 주인공? 원래 여긴 갈 수가 없죠 계속 쫓겨서 왔던 길입니다 자, 어디론가 계속 향하는 주인공 저기 끝에 뭐가 있을까?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원래는 갈수 없습니다 어, 뭐가 울려 다시 왔죠 여기로 어, 여기 문이 열려있는데 어, 들어가집니다 뭐야 과연 뭐가 나올까 어두운 방이 있죠 카드키를 꽂고오 반발리나가 분해되어 있습니다 오 뭐야 헬프미 나를 살려달라고 하네요 오 들어갈 수 없는 방에 분해된 반발리나 아 이러면서 세일플레이타임님의 영상 끝이 났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자 세번째 영상은 쿠터기님의 영상입니다 바로 볼게요 자 신기한 곳에 와있는 주인공 철문으로 막혀있죠 길이 자갈수 있나 아 역시 안됩니다 막혀있죠 아이 문으로 가면 되겠다 오 뭐야 보안관 토테스트 아니야 오 드디어 나옵니다 오반발리다가이 방을 소개하고 있네 오 신기하다 어 되게 재밌는데 자 새로운 문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자 일곱개의 버튼을 찾으라고 하네요 이 녹색 타일처럼 생긴걸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하나 획득 오! 오 뭐야 검은색 반반? 새로운 보스인것 같은데 왜? 우와 너무 신기하다 오 근데 좀 징그러워 야 새로운 보스가 있네요 어, 빨리 나가자 자 두번째 타일 획득하고 야, 빨리 나가 무서워 오케이 나가는 주인공 자 다른 문이 여러개 있습니다 빨리 찾아야 하죠 자 보라색 문 오! 아 이건 구터기님이 만든 보스 롱조라고 합니다 손끝에 그 징그러운 눈알들이 많이 박혀있어 오 뭐야 이 징그러워 세번째 타일 획득하고 빨리 나가죠 아, 뭔가 계속 움직일 것 같아서 더 무서운 것 같아 자 빨리 나갑니다 자 다른 방 어디로 갈까요? 어? 세번째 문은 전보조씨가 있습니다 <웃음> 어?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있는 전보조씨 좀 귀여운데? 자 네번째 타일 획득하고 나갑니다 <웃음> 근데 좀 이건 웃기다 자오피라 버드의 문이라고 하죠 어? 안에 새끼들이 있는데? 일단은 계속 보기만 하고 가지 않는 주인공 자 어남남의 문이다 오 베스트 프렌드? <웃음> 세 명이서 어깨동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사이 좋은데 두, 어 뭐야 도드스토가 사라졌는데 뭐지? 갑자기 사라져어방 들어오니까 오 어, 다섯번째 타일 획득 자 숨바꼭질을 하자네요 갑자기 사라졌는데? 어디 갔지? 갑자기 갑툭튀 하는 거 아니야? 어 오피라 버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귀엽게. 뭐야, 눈, 눈이 빨개. 좀 징그러운데? 자, 여섯 번째 타일 획득하고. 자, 방을 나갑니다. 나머지 한 개가 어디 있지? 목욕하는 전보저시좀 부끄럽네요. 오, 뭐또 있어! 얘 갑자기 사라졌다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 오 뭐야? 오 방을 들어가면 사라져 있는데? 오 뭐야 잘 만들었다. 무슨 의미지? 어 재밌는데? 자 이제 나머지 하나의 타일을 찾아야 합니다. 오 근데 약간 분위기는 여전히 음산합니다. 어디 있지? 다시 나오는 주인공. 오! 아 여깄다! 아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찾았고 자 마지막 타일을 획득하면서 영상은 끝이 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